안녕하세요 쿠리니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쿠팡에살수 있는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쿠팡의 광고 집행비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정상금액에서 빠진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타겟팅과 수동 타겟팅을 함께 이용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영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을 판매 하시다 보면 많은 매출을 기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광고라는 부분도 신경을 쓰시게 될 텐데요 쿠팡에서는 광고하는 영역이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케팅 이라는 것으로 해당하는 검색 키워드 마다 광고를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외에는 무료로 할수 있는 기획전 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스플레이 영역에 광고를 할수 있는 광고 영역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CPC 광고라고 하는 클릭 한 번당 과금되는 방식의 광고만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광고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광고관리 메뉴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해당하는 광고에 비해서 매출은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 광고를 통해서 매출이 전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광고를 할 영역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저는 지금 테스트하는 계정으로 광고를 넣어 놨는데 이 광고는 지금 제가 온 오프 버튼으로 해제를 해준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캠페인 추가 라는 버튼 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캠페인의 이름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광고의 이름을 관리하시는 이름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촬영중이라고 하는 캠페인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캠페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캠페인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뒤쪽에다가 내가 일자별 예산으로 해가지고 뭐 1만원 이런 식으로 캠페인 이름을 미리 작성을 해놓는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해당하는 광고 그룹으로 클릭해서 들어와서 확인하지 않아도 캠페인 이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캠페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캠페인은 어느 기간 동안만 하겠다 뭐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프로모션 기간 동안은 노출을 극대화 시켜줘야 되니까 그 특정 기간에도 할수 있고 광고를 내가 끌 때까지 하는 걸로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기간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로 하루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은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고 로아스라고 하는 광고 대비 여러분들의 매출을 확인을 해서 광고 효율이 얼마만큼인지 따져가지고 광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갈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일별 예산과 캠페인 총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일자별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당 여러분들이 예산 소진액을 알아두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지 캠페인 총 예산으로 만들어주시게 되면 분리해서 시스템이 알아서 분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했을 때는 그 광고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별 예산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은 여러분들이 총 기, 진행할 예산 금액, 하루 예산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만원부터 10억 이하로까지 입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억까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소심하게 만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을 광고하겠다라는 부분이 되는데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동 타겟팅과 수동 타겟팅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상품을 이렇게 단품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수동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여러 개의 상품을 들을 같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자동 키워드로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상품에 따라서 쿠팡이 찾아주는 최적의 키워드로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상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하실 거라고 한다면 세부 키워드 타겟팅으로 해주는 수동 키워드 타겟팅과 자동 키워드 타겟팅을 통한 쿠팡에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고객에게 노출시켜주는 타겟팅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는 것도 광고 효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광고를 집행하실 때에는 자동 키워드 타겟팅으로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의 상품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에는 수동 키워드 타겟팅과 자동 키워드 타겟팅을 이용해서 쿠팡이 자동으로 선정해주는 키워드와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꼭이 키워드는 잡았어, 잡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수동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선택했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보기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이 키워드들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키워드 직접 입력을 통해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상품에 대해가지고 한꺼번에 키워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수동 탑 어, 수동 키워드 타겟팅으로 했을 때는 직접 입력으로 관련 없는 상품들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키워드 타겟팅으로 해주실 때에는 꼭 여러분들이 선택적인 상품을 만들어주시고 해당하는 선택적인 메인 키워드를 꼭 수동 타겟팅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CPC 입찰가라고 하는 최대 입찰가는요. 한번 클릭당 과금되는 입찰 방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광고주가 설정해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클릭당 100원으로 만약에 선정을 해놓으면 이 금액이 제일 최고 입찰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400원을 써냈다면 저는 100원으로 써냈으니까 제 광고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조금 높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 이곳은 조금 세부 키워드로 내가 이건, 이런 건이 키워드까지 내가 노려가지고 한번 고객들에게 노출해 주겠어라고 하는 것들은 광고비를 좀 저렴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선택했는 상품이 있습니다 어, 뒤쪽으로 한번 넘겨 볼게요 음 아이폰 케이스에요 아이폰 케이스를 제가 광고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수동 키워드 타겟팅으로 해주게 되면 폰 케이스라는 키워드로 해가지고 입찰을 넣어서 100원이라고 하는 입찰가로 넣으면 많은 분들이 폰케이스에 입찰 가격을 넣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제 광고가 노출되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광고비를 조금 더 올려 쓰셔서 한 천원 정도 쓰셔가지고 광고를 넣어야 내 광고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만약 에어팟 올인원 아이폰 케이스라고 하는 세부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서 여러분들 입찰을 넣어요. 그러면 천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금액은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넣어도 그런 키워드는 세부 너무 세부적인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다른 마케팅을 하는 판매자에 비해서 제 키워드가 굉장히 희소성 있는 키워드니까 금액을 낮게 적어도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어떤 거를 넣냐에 따라서 세부 키워드라면 키워드 클릭 비용을 낮춰서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금 포괄적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싶어요 그러실 때에는 광고에 입찰 가격을 좀 높게 사용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입찰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쿠팡에서 검수를 통해서 실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길게 걸리면 하루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빠르면 뭐두세시간안에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확한 키워드로 좀더 노려주는 수동 타겟팅과 그리고 자동 타겟팅을 통해서 쿠팡이 시스템적으로 노출시켜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캠페인을 한꺼번에 한 상품을 좀더 전략적으로 판매하실 때는 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광고비는 다 정산 예정인 금액에서 소진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고 효율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도 무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광고를 많이 테스트하면서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세부적으로 들어오는지를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